자, 탈모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네, 머리숱, 네, 이 정상적인 머리숱이 그냥 단지 이렇게 좀 뭐, 어, 신경이 쓰일 정도로 빠집니다를 탈모라고 하지는 않고요 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잘 들리시죠? 네. 어, 보통 정상적으로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약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 모발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인종적 특성들이 좀 있는데, 어 한국인은 모발의 개수가 조금 적은 편 약간 약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개 정도가 있고요 하루에도 약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어, 모발 탈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그 정도 개수에서는 탈모라고 판단하지는 을 않습니다 다만 어,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을 때나 혹은 자고 일어나서 어, 100개 이상의 모발이 떨어져있어 어 그렇게 되면 병적인 원인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이제 아시겠죠 뭐 머리숱이 너무 전체적으로 적다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이유로 어... 탈모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탈모가 그냥 어 아 결론적으로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탈모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이제 원인들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약물로 인한... 안 들려요? 죄송해요 여보세요? 네자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잠시만요 <웃음> 네. 지금 마이, 마이크랑 이런 것들은 잘돼 있는데 설정이 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네 저기 원어비님은 안 들리는 이유가 뭔가 제가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자 들리신다고 네 들리신다고 하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텔모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아, 아까 네,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놓쳤어.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그 탈모가 다이어트할 때 탈모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약물 때문에 탈모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어, 탈모가 걱정해야 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어, 한약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 그런 약재들 물약 같은 경우에는 어, 탈모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재들을 전혀 쓰지 않고요 어, 또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결핍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영양결핍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모는 다이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 종료가 돼서 일상회복이 되고 나면 어, 6개월에서 약 8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머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탈모가 있, 있는 상황에서 나는 탈모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어서 체중 조절을 중단을 해야겠어 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 그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나중에 몸이 회복이 되면 어, 조금 탈락이 있더라도 다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이어트부터 하십시오 네, 탈모 신경은 나중에 하고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탈모에 대해서 어, 뭐 되게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탈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낭에 상처가 생기는 이제 그 흉터가지는 반응성 탈모가 있고 반 흔성 탈모입니다. 그리고 어, 모낭에 그 흉터를 만들지 않는 비반응 흔성 탈모. 아유 말이 어렵네. 흉터를 <웃음> 탈모가 흉터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탈모는 당연히 흉터를 만들게 되는 반응성 탈모가 되겠죠. 이 흉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이제 어, 그 이후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 그 외에는 이제 그 비반응성 탈모인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볼수 있는 혹은 주변에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모낭에 흉터를 만들지 않는 어, 비반응성, 그러니까 흉터를 만들지 않는 탈모예요.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가 되면 모두 다 두피에서 정상적으로 어, 머리카락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기만 하면 어, 6개월에서 약 8개월 정도 한그 정도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머리카락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성 탈모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어,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서 루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면 홍조 이렇게 같이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홍조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비 모양 붉은색으로 어, 뭔가 피부에 굉장히 심한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 이제 루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루프스일 때의 탈모가 만약에 나오면 어, 이 탈모는 회복이 안 되는 탈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 독발성 모낭염 모공평편태선 화상, 외상 이런 것들은 흉처, 흉터를 만들게 돼서 탈모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탈모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체크를 계속하고 계실 거고요. 그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탈모는 흉터를 만들지 않는 탈모라서 나중에 다 회복이 됩니다. 다만 어, 회복이 탈모가 진행이 된 이후에 회복이 될 때에 모발의 양상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어,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만들지 않는 탈모는 모발이 당연히 재생이 되고요. 어, 그런 경우가 유전적인 탈모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 탈모증, 뭐 곰팡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약물에 의한 거휴식기 탈모라고 하는 이제 큰 카테고리 내에 있는데 어, 약물에 의한 거 영양 결핍에 의한 거 그다음에 생리주기 출산 뭐그 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탈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네 탈모에서 보니까 크게 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만한 게 저런 것들이더라고요 원형 탈모. 네, 원형 탈모가 있으면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피가 많이 얇아져서 생기는 탈모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두피가 얇아져서 생기는 형태의 탈모는, 원형 탈모는, 어, 정말 그 원형이라든지 타원형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머리가 확 비어있는 게 원형 탈모증이거든요. 그리고, 어, 그 두피가 얇아져서 생기는 그런 탈모증 같은 경우에 아마 여자분들은 그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런 탈모는 머리 전체적으로 머리 전체적으로 술이 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는 M자형 탈모라고 하죠. 독수리 모양 M자형 탈모라고 하는 어, 그 탈모는 남성형 탈모라고 하고 여성형 탈모는 그하고는 좀 다르게 머리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어, 네. 그... 여성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그런가 네, 대머리가 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이 너무나 적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자 그리고 어, 급성탈모가 또 있습니다 이 급성탈모의 경우에는 그 자간면역이라고 해서 우리 세포가, 우리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 자간면역 자가, 자가 질환 때문에 급성탈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16년도에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 아이가 그때 어떤 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약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인가 만에 머리가 전부 가다 빠져 가지고 어, 그때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떠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은 저는 이제 한의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씩 나올 때마다 어,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거든요 근데 <웃음> 네, 그런 그 급하게 네 어서 오십시오 어, 급성으로 이제 탈모가 와서 어, 언론에서 좀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원인이 한약 복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그 인터뷰했던 분들의 이야기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면 은 자기들은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급성탈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시간 내에 뭐 일주일에서 3주 이내에 단시간 내에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게 되는데 어, 이건 대부분이 이제 원인을 알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그 자가 면역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들이 모낭을 공격을 한 거예요 모낭을 공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탈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게 급성탈모이고요 어, 그때 한약이 이제 원인이다 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방어를 못했던 거죠 한의사, 한의사들이 한사 어, 그래서 전문가들도 통상적으로 한약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약인성 탈모 어, 약이 원인이 되는 탈모는 탈모의 형태랑 다르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이야기는 결국은 묻혀버리고 한약이 원인이 돼서 탈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한약이 제, 제, 제가 한의사지만 어, 100% 전부 다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학적도 아니고 의학적도 아니거든요 언젠가 어떤 경우에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만큼. 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99% 99.9% 99 99.99%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문제도 없고 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어, 거의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 어떤 특정 한약제 중에서 어, 그런 이제 본인만의 자가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지나가다가 벼락을 한두번 맞고로 또한세번 정도 당첨이 될 정도의 확률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탈모하고, 어, 연관이 되어서는, 아까 앞서 이제 제가 그, 모낭에 상처를 내느냐, 흉터를 내느냐, 흉터를 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네,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탈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낭을, 모낭에 을모낭 상처가 나서 흉터를 만들어내서 모낭이 파괴가 되는 형태의 탈모가 있고요 그 모낭이 파괴가 되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흉터를 만들지 않고 모낭에서 머리카락만 탈락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발 재생이 다 됩니다 네, 그러니 일반적인 탈모에 대해서는 어,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머리카락이 싹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이어트에서 탈모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탈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공고 사항들에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문구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탈모가 있는 것은 영양 결핍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량을 위해서 시기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서 나타나는 탈모가 바로 이제 다이어트에서 나타나는 탈모가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급격한 다이어트,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만약에 내가 탈모가 요즘 들어서 좀더 심해져 있어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3개월, 4개월, 혹은 한 6개월 정도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했나, 무리하게 했나, 혹은 뭐 어떤 약을 먹었나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에서 6개월 이전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경우에도, 그, 흉터를 만들지 않는 탈모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길면 한 8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모두 다 회복이 되니, 다이어트를, 어, 하시더라도, 그니까, 탈모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고민을 하더라도, 전혀 고민하지 말고, 체중 감량부터 먼저, 어, 하고, 나중에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얘기가, 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웃음> 네. 이렇게 장황하게 까는 게, 어, 네. 이따가 제가 그 탈모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어,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그, 남들은 모르는, 음, 탈모 관리법이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왜, 이 이걸 왜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탈모 관리 하시는 분들이. 알것 같은데. 어, 모르나? 나만 아나? 예. 자, 약물로 인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들, 그러니까 탈모, 탈모에서, 어, 그냥 일상적으로는 탈모가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도 제가 올 초에, 작년 말올초 해가지고, 어, 스트레스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어, 뭔가 여러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 그, 지금,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어, 제가 왼쪽에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한동안 빨갛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없어지는데 거의 한 3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두피상태도 안좋아지고 그러니까 머리에 머 머리 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어, 하여튼 뭔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네 그, 그때 그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되게 뜨겁다 가렵다 따끔거린다 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 그때 머리카락도 힘이 없었죠 힘이 없어가지고 다 풀이 주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네제 어, 옛날 머리카락의 네,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음 우선은 그 어, 일상적이지 않은 탈모가 진행이 될 때에는 아무래도 약물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물을 의심을 한다 그러면 자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근데 머리카락 힘이 너무 세죠 <웃음> 네어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약 때문에 탈모가 오는 것은 항암제입니다 특히 항암제 중에서도 어, 화학요법, 그렇죠? 항암 화학요법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을될 경우에는 그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어, 생장, 그러니까 성장과 분화가 빠른 세포들을 거의 다 공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어, 점막하고요. 모낭까지도 공격을 해 가지고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점막 공격이 될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모낭을 공격하게 돼서 탈모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 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오는 탈모는 그냥 우리가 보통 3개월, 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탈모가 아니고 3주 이내에 발생하는 어, 말하자면 급성탈모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좀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아 됐어요. 어렵게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3주 정도 이내에 탈모가 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도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는 탈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머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동안에는 아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탈모, 라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약물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어~ 대표적으로 이제 여드름 치료제 중에서 일부가 어~ 탈모가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궤양 등 궤양 치료제의 경우에도 어~ 탈모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응고제 항진균제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관절염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항우울제, 불면증 치료제, 그리고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 항생제, 피임제, 호르몬제 등 어, 네, 어, 이게 탈모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게 약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드시는 약물들 중에서도 어, 탈모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이어트 약 중에서는 암페타민 계열의 다이어트 약.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약, 한약을 통틀어가지고 모든 약 중에서 암페타민 계열의 약이, 어, 항암, 그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 최근에 또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약입니다. 그 나비약. 디에타민. 이 디에타민이 암페타민 유사체거든요. 그니까 암페타민 계열의 약이에요. 그러면 나비약을 드신다는 분, 뭐, 디에타민 나비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탈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이어트 약 복용 때문에 어, 탈모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28일 정도가 처방이 되게끔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28일 정도를 먹었으니까 먹은 후 3개월에서 탈모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3개 월그 약은 이제 한달 먹고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약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어, 모발이 재생이 돼서 회복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중에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고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그렇고 양약 중에서도 뭐뭐그 뭐 디에타민이라든지 시부트라민이라든지 제니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재들이 모두 다 탈모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중에서 딱한놈 일단 현재까지는 딱한놈 암페타민 계열의 약은 탈모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요, 항상 이야기가 도는 거는 다이어트 약 전부 다나발을 해버려요. 네. 예, 어, 저의 이런 라방이라든지 나중에 이게 저장이, 이번에 저장이 잘 될까? <웃음> 저장이 되어서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좀 무식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전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만 문제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전부가 문제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 약도 탈모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암페타민 이라고 하는 약이 그 계열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는 거 하고 탈모가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 이쪽까지 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 흰머리가 되게 많잖아요 머리 숱이 줄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제제이 수많은 머리숱은... 머리수수... 자랑이가... <웃음> 제이 수많은 머리숱은 어떡하죠? 어, 흰머리가 나는 거하고 탈모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나중에 제가 더, 어, 더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머리가 날때 머리가 가렵다고 하시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이 수많은 흰머리의 경험상... 어, 흰 머리가 난다고 특별히 더 머리가 가렵거나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도 검은 머리보다는 흰 머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웃음> 네, 자, 네, 어, 한앞 지금 한 25분 정도 어, 탈모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탈모 이제 원인 원인과 뭐 이런 말씀만 드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저거 해줘야 되잖아요. 탈모 관리 이렇게 하면 돼. 요, 요 하나만 하면 돼.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죠? 자, 탈모가 네. 보통 이제 탈모를 할 때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어 두피 마사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들 하십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 좀 미녹시딜 같은 이제 바르는 약도 있고 뭐 나머지 프로페시아 같은 이제 뭐어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어 탈모가 사실은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떤 일시적인 그 현상을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어,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 내용들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시 반복을 할수 밖에 없고 또 이런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어, 약에 대한 이제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죠. 그 약물 감수성이 떨어져서 어, 비슷한 약 용량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어, 하지만 뭐 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여러분들의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아. 탈모가 한약으로도 치료가 잘 될까요? 음. 잘될 겁니다. <웃음> 네, 잘. <웃음> 근데 다이어트도 그렇고 탈모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특정한 하나 둘 가지고 잡히는 거면 어, 우리가 탈모 가지고 고민도 안할 거고 다이어트로 고민도 안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이어트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답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어, 보여지는 거고요. 그 한의원에서 탈모 치료를 할 때에 뭐 이제 머리, 머리 열이 많다. 어, 그래서 열을 낮추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좀우리 네, 이제 똑똑이들 좀 만들어야 되니까 어 똑똑하게 좀 가면요. 어그 머리에 체질이 어떻다. 열이 많아요. 몸이 냉해요라고 하는 거는요. 원인은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는 현상 현상이고 그니까그 이전에 원인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분류학인데 어, 이런 이런 계통으로 분류를 할 때에 열이 많아서 발생할 수 있, 그러니까 어 열이 많은 특징들이 있어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탈모가 나옵니다 혹은 손발이 차기 때문에 생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 열이 많은 게 원인이 아니고 열이 많게 된 원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열성이라는 현상으로 나온 거고 한약으로 열성을 어, 개선을 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원, 열을 만들게 되는 원인을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약 복용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로 탈모를 관리, 치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빛 네. 자, 두피 관리. 네. 자, 빗입니다, 빗. 네. 어, 그, 탈모 치료 관리는 이제 약물 복용이라든지 약을 머리에 도포를 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하게 되죠. 네, 두피 마사지.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네, 빗 가지고 두들겨라. 두피를 두들겨라. 왜냐면은 하그두피의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낭 쪽의 공급이 덜 돼서 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두피의 영양 공급, 그 혈액순환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두피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물론 얘도 도움이 일부는 되지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탈모가 올 때는 에이 두피 마사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저는 더 여러분들께서 마사지를 할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발제라는 말이 발제 어, 잘못 들어보셨을 텐데 발제라는 게 어, 이거 까면 흰머리 보일 텐데 여기 머리카락하고 이제 그 이마랑 피부 이런 사이 있죠. 네, 요 사이.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네 네네 <웃음> 네, 경계선을 가지고 발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발제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쪽까지 네 뒤쪽까지 네 이렇게 머리카락과 음네 머리와 머리 아닌 부분 네오 굉장히 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아이디가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자어 마사지를 할 때에 이발제 마사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발제 마사지를 할 때에 여기 눈썹 마사지도 같이 해주십시오. 네. 지금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썹부터 옆으로 해서 귀 위쪽으로 와서 목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 경계선까지. 이렇게 이 주변을 마사지를 같이 쭉 해주시면은 두피 관리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네. 훨씬이요! 엄청! 제가 이만큼 강조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꼭,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만 가지고는, 그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탈모에서는 두피 마사지만 가지고는 약하고요. 그 두피 마사지하고 더해가지고 발제 마사지, 네, 발제 마사지까지 같이 이렇게 라인 따라서, 어, 발제 마사지까지, 그 다음에 미간, 눈썹 위, 이렇게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어... 좋습니다. 그 두피 마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얇아진 두피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두피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량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발제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음... 두피가 두껍게 두텁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탈모가 왔던게 아마 뭐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은 보통 이 뒷목, 뒷목 쪽에 어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뒷골땡겨 음, 뒷골땡겨 뒷목의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북목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뒷목적 근육이 항상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뒷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은 뒷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뒷목에서 두피 전체를 다 덮고 있는 이 근육에도 어 긴장이 많이 돼서 근육이 긴장이 된다는 것은 잡아당긴다는 얘기거든요 두피를 이렇게 잡아당겨 버려요 그래서 두피를 잡아당기니까 두피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을 마사지를 통해서 해소를 시켜주면 은 두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의원에서 어, 침으로도 그 탈모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효과 되게 좋아요 침으로 그러니까 침하고 약하고 같이 하면서 어, 탈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침 치료를 할 때에도 두피 내에 침을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은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간하고 여기 옆, 옆 라인 그리고 뒤쪽 라인 어, 이쪽에 침 치료를 통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전문을 하기 전에 간간히 오시는 분들께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탈모를 개선을 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치료도 효과가 괜찮고 어, 침하고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매선치료도 탈모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저는 그 일상적으로 이제 어, 볼수 있는 탈모는 음... 네, 이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게 잘 되는 질환 중에 그러니까 탈모 탈모가 질환이라고 하긴좀 그런데 어쨌든 탈모가 어 한의원에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네 그런 그런 내용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네 아니 한의원들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탈모 전문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고민되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웃음> 자, 오늘 얘기가 어떻게, 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여자분들이 이제 탈모가 그 출산하면서 많이들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힘도 많이 쓰고, 영양도 문제가 되고, 어,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탈모가 진행이 되고, 어, 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으면은 어, 그만큼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물론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 많이 등성등성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런 분들께 제가 좀 오시랍 삼아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어, 탈모는 그 원인을 이제 어느 정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때에 내가 지금 탈모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모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더 심해졌어 라고 할 때에는 지금부터 약 3에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급성으로 탈모가 진행이 될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 몸에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특정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을 할 때에 탈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고 전체적으로 어, 진행이 되어서 뭐 이거는. 고민도 안하고 바로 병원에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경험하는 탈모 같은 경우에는 어, 전부 다 모발 재생이 되는 그런 흉, 흉, 그러니까 모낭의 흉터가 만들어지지 않는 탈모라서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음, 탈모가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 일상적인 원인은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싫지만 네, 매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그 똑같은 수준인데요. 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탈모가 온다가 아니고, 그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모낭을 공격하는 형태의 면역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 긴장이 되는데 이 근육이 뒷목쪽 근육 여기 이 뒷목 쪽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두피를 얇게 만듭니다 그러면 두피의 혈액순환 량이 떨어져서 모발이 빨리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그러면 원인이면 스트레스를 없애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쓸데없는 어 대책입니다 <웃음>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애고 살지? 네 그거는 말이 안, 된, 안 되는 수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참 어떻게 하기가 뭐 명상을 하십시오 네, 음악을 들으십시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그, 그런 그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거북목이에 있는 분들이 어, 탈모가 좀더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내가 탈모가 고민이어서 탈모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 두피를 마사지하는 이런 두피마사지를 포함을 해서 발제 마사지, 머리카락 경계선을 마사지를 하는 뭐 이런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음, 발제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 발제를 누르다가 보면 특별히 더 아픈 자리가 있거든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되게 아파요 여기가 여기가 많이 아프고 여기가 어, 진짜 아프다 여기 여기가 정말 아프고 어, 그 다음에 목 뒤에도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좀 아프거든요. 자기가 느낄 때에 특별히 더 아픈 부위들을 조금 더 어, 시간을 들여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은 마사지가 잘 되었을 경우에 발제 마사지가 잘될 경우에 머리 위로 피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피가,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두피의 혈액량이 늘어나고 두피도 두꺼워지면서, 어, 모발도 더 튼튼하고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